안녕하세요 흔한 공구생 인처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나이프를 만들어볼 겁니다 네 그냥 칼이요 원래는 군용 나이프를 보고 만들기 시작하였지만 군용 나이프라기에는 많이 초라해보여서 그냥 나이프라고 할 겁니다 가시죠 우선 설계도입니다 칼날만 설계도를 그렸고 손잡이 부분은 저번에 만들다가 실패한 이 나무 조각을 사용할 겁니다 먼저 그려놓은 종이를 아크릴에 붙이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다듬어주고 뒤에 통말같은 문양도 만들고 다 갈았으면 손잡이 부분도 어느정도 모양이 나게 다듬어줍니다. 그럼 큰 틀은 벌써 끝입니다. 이제 칼날을 갈아줄겁니다. 두께 5mm짜리 아크릴이기 때문에 2.5mm 부분에 표시를 해줍니다. 라따따 그리고 줄로 갈아줍니다. 이렇게 모양이 완성되었으면 숫돌을 갈아주고 다 갈았으면 칼날이 들어갈 수 있게 손잡이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제 젯소를 한번 발라주고 배터리와 스위치가 들어갈 구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언제나 똑같이 배터리 를 납땜하고 스위치를 납땜하고 LED를 납땜하고 반짝 배치가 완료되었으면 뚜껑을 닫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장식용 아이스크림 막대를 붙이고 흰색 끈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짜잔 완성입니다. 전방짜리 숫돌로 가른 날카로운 칼날과 써본 적 없어서 모르는 리 모양의 아름다운 차태. 어두워도 잘 보일 수 있게 흰색 베이스로 한 색상의 자연친화적이게 보이기 위한 녹색 LED 아주 아름답군요 그럼 이제 11월 11일에 베베로데이에 받은 베베로를 꽂아줍니다. 아니, 잠깐, 뭐, 소에 주위에 받을 사람도 없는 놈이 어떻게 받았냐고요? 근처 마트에서 천원 주고 받았습니다. 아무튼 받아왔습니다 어쨌든. 자, 인처선수 입장합니다. 무서운 나이프로 빼빼로들을 위협하는데요 한번만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는군 하지만 거절한다 <S> <S> 맛있다